이것도 할수 있어. 이것도 신네. 아까 했던 거 기억을 떠올려봐. 잘했어. 그러면 나네. 굿. 굿, 굿. 공통장. 응. 아까 한 거. 거. 에? 아까 했잖아, 우리. 아까 한 거. 그만 치는 거. 그그 거. 거. 거. 스포어적은 얘 어? 예, 없고, 바이러스 효소 없고, 유전 물질은 두대 있으니까 아니고, 핵. 핵, 핵, 핵, 핵. 가지고 있지 않죠? 어둘 중에 어떤 거만핵핵핵핵둘다 핵 가지고 있지 않잖아요 어 그렇지 <웃음> 나 그런거 <큰> 아니죠? 낚인거 <웃음> 약간 반 낚이려고 그이어 마치고 있을 거라 생각해서 낚여 일부러 어렵게 물어봤어 그러네요 이번에 1 예, 가능사은는숙 세균이니까 아니고요 수수무지배 바이러스니까 아니고요 나 가, 나, 네, 나는 가나나 가보다 적고요과외외 질병. 나도 감염성이 있으니까 그치. 틀렸고요 둘다 도연변이가 일어나요. 어 너무 잘했어. 너무 잘했어. 이야. 아 맞아요. 저 3번 틀렸어요. 이건 맞지. 틀리고 알면 응. 돼. 근데 지금도 까먹을 것 같은데. 뭘로 했니 이거? 일단 겨울에겐 틀리면 맞는데. 응. 제가 아마 매동기라 했나 그랬었거든요. 피니까 이거 세균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. 잘했어.